소중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깜냥입니다 어, 새해 들어 첫 번째로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 깜냥이의 주말 채널 구독자님들이 300분이 되셨답니다. 어, 내용도, 재미도 많이 부대 한 데도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즐기는 취미로 바이크를 타면서 영상을 올리고 있었고요. 음, 제가 바이크를 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새해에 또 다른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웃음> 바로 골프인데요 음, 제가 5년 전쯤 외부에서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여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배우지 못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돼서 필드도 못 나가고 안타깝게 손을 놓게 됐었거든요 어, 그 이후로 어, 줄곧 골프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레슨도 받을 수 있는데요 어, 지난달에는 자리가 없어서 등록을 못했고요 다행히 새해 1월부터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연습을 시작한지는 어, 오늘이 한 4일째 되는데요 어, 아직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 손가락부터 팔이며 어깨며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 연습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꼭 필드에 나가고 싶어요. 구독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 바이크도 물론 계속 탈 거고요. 어, 골프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냥이의 골프 가방과 장비는 모두 5년 전 구매했다. 유행이 지났을까 봐 감냥이는 걱정을 한다. 아직은 7번 아이언 연습을 한다. <목소리> 땀냥이는 마음처럼 공이 맞지 않아서 실리에 빠진다. 그것도 잠시 다시 힘을 내서 스윙을 하는 땀냥. 박세리도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을 거야라고 자기 체면을 걸어본다. 아싸 어쩌다 한번잘 맞았는지 신나하는 깜냥 감량은 이렇게 연습 후, 레슨도 성실히 받았다. 감량아, 바이크 타고 골프 치러 가는 날까지 화이팅!